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다양한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방법은 총 5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다양한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지금부터 하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번째 온라인에 올라올 강의를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그 촬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뭐 여러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러가지 캡처 프로그램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거고 그 캡처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캡처 프로그램을 검색해야 되는데요 그냥 검색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적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정보 더보기를 들어가면 여기 네이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네이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캡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썼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일 간편하고 그리고 쓰기 제일 편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세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알캡처 오캠, 반디캠 이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의 영상, 특히나 깔끔한 화면을 캡처를 하고 싶다면 저는 오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냥 너무 심플해요 그냥 딱 이런 화면이 하나 뜨고요 보여지는 화면이나 UI가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구매를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실 때는 광고가 많이 뜹니다 이것을 종료할 때 광고 같은 것이 뜨는데요 그 광고 잠깐만 봐주면 뭐 오캠에도 좋고 그리고 저희들도 얼마든지 쓸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겠죠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뒤에 사용하시면 광고도 없이 쓸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바로 오캠인데요 보이시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오캠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보여지는 그 화면입니다 자 여기 있는 메뉴나 화면 녹화나 게임 녹화 소리 녹음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녹화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오캠을 키셔서 녹화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되고요 쉽게 F2를 누르셔도 돼요 지금은 촬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녹화를 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저는 일단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파워포인트로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녹화를 하기도 괜찮고 한데 뭔가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글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 이 화면의 비율이 너무 커요. 즉,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에는 화면이 뭐 적당해 보이긴 하겠지만 스마트폰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글이 조만해 보인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이 뭐냐면 화면의 비율을 굉장히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녹화를 하시기 전에 화면의 비율을 줄여 주시는 겁니다 화면의 비율을 한번 줄여 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시면 해상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저는 1920x1080 인데요 이게 아니라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1 2 8 0에7 2 0 사이즈입니다 자 이것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1280x720 사이즈로 바꿔 봤더니 글씨도 훨씬 더커 보이고 보기 좋아 보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기 편하게 만드시려면 일단 녹화를 하시기 전에 화면의 비율부터 작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영상에 대한 강의를 올리시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보면서 연습을 할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원래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추천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컴퓨터로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녹화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뭔가 좀 쓸데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신가요? 바로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작업 표시줄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은근히 좀 걸려요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고는 싶은데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얘는 화면을 녹화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화면이 안 보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작업 표시줄을 어떻게 없앴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을 눌러주시면 저절로 숨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화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아래쪽에 마우스가 가지 않는 한 녹화할 때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녹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녹화되어 있는 화면을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이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지쌤만의 팁이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